인연이 되려면 어떻게든 희한하게 인연이 된다니까요. 내가 정말 가기 싫었던 친구들 모임, 친구들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나는 잘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친구들 모임에 한 번도 안 나가다가 하도 친구가 같이 가자래가지고 아이 꼴보기 싫은 친구들 보기 싫어서 안 갈라 에랬다가딱한번 나갔다가 거기서 그 절친한 친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일을 배우게 되고 그 친구랑 일을 같이 하게 되고 일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뭐뭐 뭐 대박이 났다 이런 친구도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처럼 찾아오거든요 인연은 내 쪽에서 애쓴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저절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무위법이라 하잖아요 무위 할 위자 애쓸 위자거든요 내가 애쓰지 않는 게 진짜 법이란 말이에요